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다시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무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계속 짓지를 않죠. 죄를 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린 더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리고 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던 이유는 자 사단의 그런 일들을 다 파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마귀들은 태초부터 죄를 지은 애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도 바로 이예수님의뜻해서 성취하기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힐링하고, 물론 게 필요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힐링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교회가 세워진 그 근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마귀의 계획을 파쇄하는 데 있는 거죠. 파괴하는 거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동일하게 우리, 자, 인힘 him is no sin. 자, 예수님한테는 이제 죄가 전혀 없다고 하신 거죠. 자, 이게, 이거 게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알파인데 강한 숨소리가 나오면 뭐라고 읽죠? 하라고 읽죠. 자, 하마르티아 읽어볼까요. 시작!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면 s 이죠 죄예요. 죄. 여기 N 하면 뭐뭐 안에 아우토 하면 어, 힘이죠, 힘. 그 안에 어떤 죄가 이우 예, 일곱과 우우우 오미크론하고 윔실론이 오면 우 발음이 되죠 우하면나이죠자그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에스틴 여기 에스틴 테어리스 어,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장소적인 걸 나타내는 부사인데 자 어, 저는 그 에스틴 하면 이스를 이제 더 이스르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마르티아엔 아우토 우 에스틴 다시 한번 시작! 하마르티아엔 아우토 우 에스틴 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을 터인데요. 사실, 그, 성경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요한이 쓴 글들인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한이 쓴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할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오 안 이오 안 누죠. 자읽어보시작 이오 안 빠르게 시작. 이오 안 누. 그러면 요요 요, 요 발음이 나죠. 요한누, 요한누, 요한누, 알파, 요한누 알파, 요한누 베타, 요한누 베타, 요한누 감마, 요한누 감마. 자, 그러니까 요한1수하지 마시고 요한누 알파, 요한이수하지 마시고 요한누 베타, 요한삼수하지 마시고 요한누 감마. 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기록자는 예수의 님 제자 요한이죠. 그 헬라어로 읽어보면 요한에스죠, 시작. 요한에스, 요한에스, 요한 예, 요한이 헬라어로 요한에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저 아니죠?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자 요한 일서는 수신자가, 요한 일서는 가이오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자, 요한 2서는 역시 가요의 공동체 같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요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예, 가요한테 쓴 이렇게 서신대 같습니다. 자, 요한 후 알파, 요한 후 베타, 요한 후감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신자를 좀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로마의 지역인데 주로 이곳은 우리 사도 그 바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러 사도들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 아시아가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지역 이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지금 이쪽은 트라기아 여기가 지금 콘스탄티노플이죠,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비두아니아 무시아 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90년경에 아마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이래서 쓰여졌을 텐데 중요한 게 이때가 어느 때죠? 예루살렘도 다멸망당 하고 어, 도미티아누스가 엄청나 바케르가 갈 시점이죠. 자, 이때쯤 90년경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 이걸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0년대 이후의 상황은 이제 로마와 유대교, 기독교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읽어주시나요 시작 로마의 성관에서 인류수 왕조 대사와 베스피아에도 베스파시아 왕조는 로마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성되었음 대화자로 인한 로마 제거하는일 뇌로로 인해 이야기는 반란 문제 등 도미티아뉴스 황제 측이 이후에 위기가 찾아온 유대교의 사망, 유대전쟁 이무 유대교의 멸망 성전 성적을 하여제의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성전의 경제와 현란의 대전교에 일어나 사주계가에 올라 바리세파가 전하여 영역을 빚지 기독교 사황 경제주의 불질은 낙하고 영역사다언하의 이말로 동방정교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 테로의 사도들도 숨겨 장로와 지도자들도 숨겨 목회의 영향을 안기고 아래자들이아 그리고 아래서 교회가 담당하게 돼 황제 순수의 몸으로 불법 종교 낙인 지켜 박해가 시작된 이러한 문제 자 이거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어떻게 보면 두개 파가 있었죠 자, 우리, 유대교는 이제 바리새파만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보면 헬라의 이원론. 지금까지, 지금까지 헬라의 이원론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여러 혼합주의, 다음에 영지주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만 깨끗하면 됩니까? 아니죠. 영과 혼과 육이 다 깨끗해야 돼요. 아셨죠? 자, 자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중요하지만 영혼육이다 균형있게 하나님 앞에 정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세요. 자그 다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역시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자 뭐냐면 이단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 이단들이 많죠. 자, 근데 사실은 정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단들이 두려워해요. 와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단들이 또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어, 뭐 이제 한국의 어떤 이단이 교회 침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단 연구 좋은데, 이단 연구할 열정이 있으면 성경 연구하는 게 낫거든요. 자, 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이때도 초대교회, 도 현대교회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어, 그들을 우리가 물리쳤는지, 또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이겼는지,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너무 뭐 너무 막그 이상한 집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를 하세요 사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제일 무서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찬양 두 시간 드리는 예배보다, 말씀만 막두 시간 선포하는 교회를 사단이 더 무서워해요. 왜? 마귀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두 시간 하니, 버티겠어요, 도망가지.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걸 타고, 악한 형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찬양사역자들은 말씀에 더 이렇게, 힘을 쏟으셔야죠. 어쨌든, 말씀 충만한 교회가, 이단이나 이런, 환란 피파가 이겨낼 수가 있죠. 뭐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좀 같이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시작. 교황의 주신자들은교회의 분열, 적그리스도 있었고 황제순대의 위협에 돌려 있었다. 있었다. 교회의 악박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 인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믿음, 피스티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있거든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원리가 있죠. 뭐죠? 주님이 서 e 온더 마운트, 산상순 수 말씀하셨죠. 우리에겐 분명히 그런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그 계명을 지키죠? 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고 동일하게 지금 초대교회 교회의 분열과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황제 숭배와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거죠. 야, 그때도 동성애가 판쳤어요. 로마 시대 똑같아요. 지금 상황과 자 보시면 요한1서를그자 요한 일서를 그 자, 요한우 알파를 좀 보면 요한후 알파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서신의 목적 자그 다음에 빛 가운데의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 다음에 그리고 서신의 목적이 영생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과 소망은 기본, 기본. 자, 믿음 없으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똑같이, 사랑의 삶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의로운 삶이 전제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뭐죠? 영생을 영생의 삶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핵심은 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이자 그렇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분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요 절대로 성령님을 잃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을 잃는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키에요, 키. 성령 하나님이 키입니다. 자, 요한 2서를 보면, 자, 진리를 지켜 행하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지켜, 자, 따라해 진리를. 진리를. 진리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를 지키라고. 우리 요한사도가 입이 마르게 지금 이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삼서로 오면 자 선한, 것,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어 행하는 거예요. 제가 행위고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종교개혁 이후에 회계 망치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행함을 믿음 안에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표정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볼게요. 이제 요한 일서를 한번 펴보세요. 요한 일서를 뭐, 일서를 다 펴세요. 이게 지금 성경 통독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예, 성경을 좀 주로 읽는데, 예, 다른 버전도 괜찮습니다. 저랑 1장, 1절로 10절까지 한절씩 우리 겨둬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체옥도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품축을 내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여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교제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 이 양도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사람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의 종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질을 짊어지는 자로 그분이 우리를 말씀드려 하디 아니하나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 1장1절로 사절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쓴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1장 5절로 2장 27절을 보면, 자, 지금, 2장을 또 같이 읽으실 텐데요. 2장을 또 읽으실 텐데,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죠?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의 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믿는 것만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2장 1절로 6절은 계명을 지키라. 2장 7절로 12절은 형제를 사랑하라. 다음에 2장 13절로 17절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 2장 18절로 27절은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조심하라. 자, 거짓말하는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 예수의 육체로 신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너무 많은데, 교회에. 큰일이네요.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를 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물론을 이제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어떤 사실 돈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유물론이에요. 돈이 다라는 것도. 그런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는 건 너무나 넌센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 장을, 여러분 2 장을 펴세요. 2 장을 또한 한 절씩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시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그러 우리의 죄를 위한 한국자분이시니 우리 풀모가 아니라 온 세대의 죄를 위한 것이므라 만약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은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안으로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니 하는 자는 소중할 이니 그 사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그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하는 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간에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린 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 너의 죄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식의 정욕과 생의 말이니요. 아버지께 욕한 것도 아니라 세상에 욕한 것이 것이기 때문이라 시,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크리스토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너무 많은 저 크리스토가 일어나시니 이것과 우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 를 부인하는 자에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니라. 예, 줄을 좀 쳐놓으세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젖 그리스도니라에요. 누구든지 아들 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23.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 들은 것이 너희 있으니 너희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여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자, 2장 28절로 4장 6절은, 이제, 의로운 삶인데요. 보시면, 이제, 2장에 방금 전에 보셨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조건을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의 재림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러, 죄를 짓지 말고, 으를 행하라. 죄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적그리스도의 영혼을 신하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 이게 적그리스도 영인데요. 여러분, 지금 3장으로부터 4장까지 4장 6절이죠. 4장 6절까지 저희가 한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것들아 이제 우리의 부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정결케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육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그 육법을 법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법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느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뽑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맞으려 하셨으니 어로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녀와 자녀와 자녀와 아니하잖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하이이라그자기 하이, 하이, 하이, 아우를 사야 했으니 무슨 용으로죽였느냐는 그 자신의 고그 아우의 이는 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오자온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하느니,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느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하느니라. 않는 자는 사랑하다고 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여.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그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니라.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에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만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뭐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적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각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들 안에 거하고, 그분들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이 하더라는하나님께 속한 하였 것들은 죽었으니 너희가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더욱 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원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광이 여기 영원히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예수의 육신 을 오신 걸 부인하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세요. 말씀 그대로, 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4장 7절로 5장 12절을 보면, 자, 지금 4장 7절로 10절은, 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기,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인 거죠. 자, 자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성령.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자는 세상을 삼위일체의 증거.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4장 11절로 5장 12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무수로 보내신 것하고 또증거 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에 거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아, 계속 읽으세요 5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누구?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있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세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세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너 하나님. 하나님. 이는 이 자녀가 되어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하나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어,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뭐죠?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자, 그렇죠, 여러분. 자, 물은 뭐죠? 뭘상징하 회개를 상징하죠. 피는 죄 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개혁 개정이나 NIV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마소라 그 헬라어의 텍스트 텍스트스 원문을 보면 5장 7절이 3일체가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줄을 쳐놓으세요 아마 그 번역 과정에서 좀 이렇게 약간 놓쳐진 게 아닐까 하고 예측은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강조가 되죠. 물 물로 우리가 이제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는 거 우리 정말 죄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죽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성령 성령 우리의 구원을 주시죠. 물과 피 성령 따라해보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와 성령 저는 회개가 맞춰 같아요. 회개하고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구원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성령이 내조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천국 문의 열쇠인 거예요, 우리한테. 베드로한테 천국 문의 열쇠를 준게 아니죠. 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절대 안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죠. 그 말은 뭐죠?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자,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장 13절로 21절은 영생을 알게 하는데 이 서신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7절, 17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런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뭐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뭐, 무슨 삶이 전제가 돼? 거룩한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자, 누구든지 형,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고든 구하,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제가 아는 사망에 하나님께서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제가 아는 건 성령방해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방해하지 마세요. 자기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자, 성령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가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시고 이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0,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누구나 죄를 짓,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죄해 주며 이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 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선으로부터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는 거예요 뭐, 뭐, 뭐예요?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기억나시는 게 저는 딱나는게 정말 죄짓기를 몰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구나 왜? 성령께 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죄를 짓기를 몰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죄짓기를 멀리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지으려는 순간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생명. 생명. 자,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이것이 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어떤 거죠? 세상을 이겨요. 어떤 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마귀를 이겨요. 이게 곧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서 불신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요한서신은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서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안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예, 그렇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는자 무서워요. 그들에게 심판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 산은 삶의 모든 걸 두지 마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에 우리는 그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보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게 성경을 볼수 있는 어떤 키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요한 2서는 여러분 펴보세요. 요한 2서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가,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아마 많은 미혹한 자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자, 한 절씩, 요한 2서 한 장이니까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안는 모든 사람도 살아가는, 택한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아예 보았고 그녀와 함께 영혼이 있을지 믿를위해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로다 내자녀들나들 진리 아래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하 진리 에 행하는 것고고 기뻐했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계명을 갖는 것이다. 그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것이네.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한 것이다. 여기 6절은 줄을 좀 쳐놓으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실절 읽겠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도와봐 는 우리가 우리 이어놓은 것들을 잃지 않냐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조리를 가지고 우리의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불안하지도 말하시도 말하시도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고자 한다 종류와 이로 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더니 이는 우리의 이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택한 너희 택한 받은 자매 자녀들에게 내게 모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시면 명쾌하게 사랑이 뭔지. 사랑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선상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들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음. 안에도. 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자, 제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선상수 말씀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지켜야 되죠.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 안 돼요. 갈기갈기 찢겨 있는데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내 어떤 정치적 의력을 필요할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갈기갈기 찢겨있죠. 회개해야 돼요. 이 계명 따라 주의 계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 계명을 잘 보시라는니까요. 절대로 산상수호는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한테 한 말이에요. 아, 어, 그 그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주변의 분들한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거든요. 다 외국인들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감사할 그사람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아니, 뭐다 떠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 감사해. 뭘더 받아세요?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못 하겠어요? 자, 꼭 오늘 마태봉 5장에서 7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 오신 오신 하는 육체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부정 하는 영들은 다저 그리스도예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교리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공격하면 안 되죠.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분명한 이단이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3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3서가 짧으니까 짧으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장노의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라고 보다도 내 몸이 잘된 것이 내가 번성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짓는 것보다 더큰 기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형제들과 낙은 애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거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들을 전부하는 것이 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여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한 영접자을 해야 하니라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가해가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가 악한 말 우리를 로도 만족하지 형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그 화천 자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로니하느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라 속히 너를 기노니 그러면 우리가 하느라 평강이 내게 있으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라친구들에 이름을 들라 아멘. 여러분 보면 기억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한 번. 어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어디 말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삼종축복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본성하을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육적인 것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육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가운 마카리오스, 복된자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어떤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안에 생하는 자들은. 자, 전하. 여러분이나 모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이 요한 삼서 수신자는 우리가 가요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자,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계속합시다. 자 오늘 요한 일서 2서 3서를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자 우리가 정말 일단 그 단편적으로 보고 일단은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